누가 갔나요? 지수야? 어. 찾았어. 브라더! 브라더 커머. 예, 감리장님. 아, 이찬 브라더. 감내다감내다감내다왜그찾았 왜. <웃음> <거> 찾았어. <웃음> 연기 잘 재미네 거 찾았어. 민행 찾았어. 민데을데았데민행이 찾았어. 민행을 찾았어. 민행을 시장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례협박을 보내고 이런 자리를 만든 건 아니겠지요? 저는, 저는 그럴 거였으면 23년 동안 옆에 있지 않았겠죠 23년 동안 다 배워놓은 거지 주요인물 음. 아니 제가 사실을 구하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어떤 녹음 파일이죠 그게? 더업 건설 대표인 서명호 서명호 그가 날 협박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서명호 씨가 오, 네. 당신을 네. 왜 협박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3구역 재개발 건에 대해서 예. 일 처리를 조금 시켰었는데 일 처리요? 일 처리를 시켰다는 게 지금 김민규랑 지금 다 그거야, 협의가 어. 됐다는 거 아닌가? 그치? 상인협회장도 죽였다는 거고 아니 그 일처리 말한 게 아닌데 왜 괜히 찔리죠? 죽이셨나요? 어? 아니 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친구 혹시 박정범인가요? 맞지 그 친구를 죽이고 시장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거 아니에요? 뒤집어 씌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회장님은 상구역을 개발하고 싶으셨고 박정범은 상구역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거요 방해하고 있었지 박정범이랑 내통하고 내통하는 척 죽이고 시장님한테 뒤집어 씌워서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한거 아닙니까? 일류, 왜냐하면 마이크대로 지지율이 정말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자수를 했지 않았나? 자수는 음. 민규 친구가 갔지 돈매겨고 근데 그 친구도 또 죽었지 잖 않았나? 돈매겼다요 돈을 안 먹여 그 친구가 자수를 하고 들어갔다고? 그 말이 되나 돈을 저희가 매겼다는 증교가 있습니까? 돈 필요한 사람 소개시켰다며 보좌관이 돈 필요한 사람 찾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돈 필요한 사람 소개시켜주자마자 걔 자수하고 들어갔 애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 친구들아 너네는 죽었어 얘가, 얘가 살인마 만든 거예요 계약서, 그 김민규 무슨 계약서야 이거? 응? 그래서 셨어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투입 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스토랑 같은 편이었어 이거를 김민규가 투입돼서 엽게귀 거야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박 전범이 실제로 박 전범이 있었어. 박정범이 <목소리> 윤정한이랑 뭐가 있었구만. 이거 다 보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시장 봐야 시장님 다 봤어. 어, 어 그렇지만 한 패였네. 뭐야, 시장이랑 최성철이랑 근데... 그한 패비랑 한 패네. 이게 됐어. 잠깐 만거 어, 이래요. 잠깐만, 우리, 우리 둘이 같이 이거를 잘 어, 재밌게 자, 우리 이거 재밌게를 해보자. 최승철이 여기왜 사람들을 모았겠어 진리 탐... 사람들을 모아서 다 죽이는 거야 그래 죽일 거였으면 제가 탐정님을 왜 불렀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냥 탐정님을 왜 죽입니까 제가 너의 취미지, 악취이 그러니까 그냥 편지, 사람 죽이는 거야 편지 어디서 쓰셨어요? <웃음> 어떤 편지를 살해협박 편지요 나는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돈을 먹이고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근데 아까 그 편지 봤을 때 내용을 자세히 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저, 그 대우를, 전어버님은... 난 대우를 얼마나 오래 봤는데 이 대표랑 문 기자가 대우 옆에 붙어서 나를 떨어뜨렸네 근데 지금 그것만. 문 기자와 이 대표가 권대호를 배신했어 얼마나 나쁜 짓을 더 했으면 은 배신을 할까? 근데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대호는 원래 우리말라 억수 잘 들었어 원래 우리가 이제 끌어주고 우리랑 같이 할 때는 엄청 잘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준 것도 꼭두각시 세우려고 한거 아닙니까? 사장님도? 아 대호는 내 동문 친구인데 그래 아니었지 일단 여러분 우리 녹음 파일을 좀 들어보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계속 녹음 파일을 얘기하는데 검사님, 저를 의심하신다고요? 아니 저 의심 안 합니다 아왜 이렇게 쫄쩔매는거지 검사님 왜 이렇게 쫄쩔매는 거지? 박정범 씨 살인 연관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심증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굉장히 화가 납니다. <웃음> 그 사건은 제가 다 깔끔하게 <웃음> 어떤 처리가 되죠? 이제부터 그냥 한 비리 검사 느낌입니다. 저한테 있네. 말 걸지 마십시오. 여기에 어. 숨기자요. 여기. 여기, 숨기자, 여기 일단 내가 떠봐야겠다 그럼 재밌는 거. 안주형 좀 있다, 좀 있다. 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일단 녹음 좀 들어보시자고요 녹음 파일 틀어보세요 빨리 틀어봐 봐뭐 여기서 너가 죽이든 내가 죽이든 뭐다 죽여야 되잖아 녹음 파일을 왜 틀어야 되는 거죠 틀어세요 그래 다찔이는게 아, 없으시다면 녹음 파일 자, 바로 틀수있으야까 어차피, 어차피 여기는 시장님을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일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민석 박정범 제가 다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다 죽였어요 제가 의뢰한 겁니다 생 나의 보도를 받고 네가 들어가서 네가 다한 거잖아 난 네가 죽일 줄 몰랐어. 그리고 죽인 아이가 이찬 그리고 대표님이 맡아서 죽이신 거잖아요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었습까 대표님 죽을까? 녹음 어... 파일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질 상황이 나는 뭐한 적이 없는데 그... 나는 좋아하는 형님들 갑자기 왜 이러셔 없어요? 이거 빨리 들어보세요 이사은 삭... 지금 감정적으로 자기가 어. 아. 의심되는 멤버를 한번 추리해봅시다 넌 보조건 님뭐 의원 님 의원 님문 그 기자 님 문 기자님이 의심이 돼요? 네그 이지훈 씨도 같이 의심이 되고 좀 김민규 씨도 같이 의심이 되고 그냥 다 거의 다 의심 뭐 일단 네, 누군지 모르니까 네. 아이고 일단 뭐문준인 씨는 아니었군요 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관대호랑 나랑 그리고 이제 어, 이지훈까지 셋이 일단 무조건 죽고 나머지는 중에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다이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은, 싶은 사람 한명 있어야지. 지금 그 권대영한테 협박 그 문서를 막 보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죽이는 사람은 누구야? 그이중에서 하나 한명 있겠지. 그 보내는 사람 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일 수도 있고. 문 기자 왔습니까문 기자는 지금 내 편으로 돌아섰어. 죽은 거야 지금. 네. 오세요. 녹음 파일 안, 들, 안 들으세요? 저. 내가 한 마디 내가 알아서 다 알지. 들보시죠 어,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정리할 일이 생겼는데 처리할 사람 구해주시죠 네, 저만 믿고 맡기시죠 믿을만 친구가 있습니다 날짜랑 장조만 알려주시고 어, 장조는 삼9 4인가 그럼 뒤처리 깔끔하게 방황사고로 가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믿으면 아이는 이 친구인가요? 그러면? 이찬! 너가다 죽였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거 믿으십니까? 믿지 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탐정님 뭐 지금까지 나온 게 있나요? 나오시죠 민규야 너랑 최전철 무슨 거리를 했어? 난다 알아 나는 다 봤어 의원님 의원님이잖아요 어. 아니 내가 뭐하러 대우를 주기나 그럼 저는 뭐하러 대우님을 대우? 너는 미로 올라갈 죽여요. 자리가 아주 많지 않나 지금 이건 내가 상인협회장이랑한 내용이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 이미 죽었거든 너네가 아 그러니까 반대를 시키셨고 네, 내가 반대를 시켰지 그 기자를 찾아왔는데 그게 문준이 기자였구나 그러니까 연락을 한다고 했잖아 알아본다고 그게 문준이 기자네 그래서 문준이 기자가 당신 편이었던 거야 아니 잠깐만 저기 최저 보좌관 형님, 형님. 형님부터 형님 묶어야겠어 보좌관 너 묶어야 돼 그래. 뭐, 그래. 먼저 아니, 그런 야, 식으로 야. 들으면 너, 나도 내네 식대로 할 수밖에 너 없어 삼장. 너 <웃음> 아니 일단 보좌관은 지금 이민석, 박정관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요 죽인 사람은 사람 이 사람이라고요 죽이려고 시킨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 성님이 먼저 날 배신했어요 검사님 넌... 자꾸 저를 묶으려고 하십니다 비리검사 막지 말고 비리검사라니 당신은 박정범 살해 살인사건을 비리로 감춘 당신은 그러면 아니, 캐피탈에서 없는 뭐 사람들 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 돈으로 당신은 할말 없어 당신은 당신 내가 고용한 걸 나가 잠시만 여기서 탐정 제외하고 그렇게 세상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얼마나 있다고? 뒤에 내통했지. 지금 그 내통이. 그 그건 내통이라고 할 수가 없지. 내통이죠. 그냥 내통이지. 제개발 반대를 왜막으셨는요 의원님 그건 내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 내가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 지지율 떨어지려고 한거아니까 지지율이 팔십 대인데. 그러니까 20인데. 지지율 때문에. 당연하지. 나도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을 죽인 거 아닙니까? 죽이진 않았지. 시장님 죽이지 않았지. 왜그 이유는 되지가 않지? 지금 너네가몇 명을 죽였는데 나한테 죽였다는 라 <웃음> 얘기를. 해 에이 거의 시행사 대표님. 어. 저 최성철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묶으시죠. 뭐 어. 민규 아니면 최성철. 민규도 이제 배신 당해. 저는 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민규는 제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위에서 두개라 죽여라 제가 죽여라 시그라해 놓고선 <웃음> 나는 힘이 없어요 하면은 그래서 시상중로 당신이 죽인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최철이야. 진짜 최승철이야. 최승철이야 어, 내가 봤을 때. 김민규랑 최승철 한통속인거 아세요? 그 보좌관이 박정업을 죽으려 응. 나한테 시키고 응. 난 그걸 죽였고, 죽였고 난 그게 다라고. 그러니까 김민규랑 최승철 둘 중에서 가능성이 난 크다고 보는 거지. 이거 더 이상 이미 보좌관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 김 민규 아나 가만히 두질 않네 <웃음> 너 나랑 계약서 써 놨는데 자꾸 왜저쪽에 붙어서 계약서 나온다가 여기서 계약서가 녹음 파일 발견했습니다 야이 정도면은 야, 얘가, 얘가 제일 나쁜데 야, 야, 야. 야, 뭡니까? 일단 민규 형은 뭐가 계시죠? 이거 아까 내거 아니야? 아닌데? 다른 거다 <웃음>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네 어, 죽어... 친구가 잠깐만 제 친구가 죽었고 제 친구가 잠깐만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가 니 친구를 보내잖아 들어보시죠 아아 꽤 길어요. 잘 들려? 제 친구 이민석입니다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음성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겨.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내가 불법적인 계약을 했어? 불법 계약? 내가 도박하면서 빚이 좀 생겼잖아.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하면 다 하면서 살아왔던 건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일저일 일 하던 중에 웬 비서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어. 저는 보자가니. 손을 보자가니 쓰인 비서. 전화는. 범인이 안 잡힌 건지 아니면 들키면 안 되는 건지. 나보고 재개발단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자수를 해달래. 비서가 온는궁금하는 너네 맞았네. 내가 사주한 게, 게 아니라. 쉽게 해준다고. 아까 전에 하던 말랑.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보험용으로몇 명한테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녹음하기로 했어. 몇 년간 연락 안 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오면 나오면 그때 내가 연락할게 잘 지내고 있어 보좌관 아주 아, 심지, 심지, 심장이 심 엄청 그러면... 콩닥콩닥 수행비서 불러오십시오, 수행비서 아, 지금은 수행비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수행비서를 시키는 건 보좌관입니다 근데 이민석은 왜 죽은 거지, 그럼? 지금은... 그치소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었을까요? 그거는 최영사가 연행을 하던 와중에 죽었어. 근데 최영사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다뭐 엮여 있는 거지. 그게 왜 시장님 살해 협박 편지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살해 협박 편지 는 부작인 거고. 그러니까 너는 너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다 만들어진 제가 거야.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비리가 너무 많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리가 근데 그러면 다 더러운 피를 다 같이 묻혔는데 넌 바로 뒤로 사람들을 이미 만들어놨겠지 우린 여기 온 순간 다 죽는 거야 아, 그럼, 제가, 그럼 제가 묶일게요 그래 가자 먹어 놔서 녹음 파일 어디 있습니까? 네. 제 녹음 파일도 가지고 계세요 주시죠 근데 묶기는데도나 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네 이걸 묶으면 그게 뭐 방지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그때 첫 번째 배틀 쿠조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례 어바 편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어, 당신이 아니라면 할까? 당신보다 어떠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누구누군가의 꿈나무가 있었을 와, 거예요. 바로 죽잖아요, 바로. 아, 죽었어. 아니, 일단 아니, 믿는 아니, 거야! 아니, 아니. 진짜 끝났어? 아니, 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 못 먹었어. 네 그렇게 나를 때부터 알아봤다. 나안나은에 알았어. 나안 나섰어 이번에는. 쿠스형 뭐, 아니면 민규형인데 뭐, 이거. 민규 이거. 나도 쿱스 같아. 어. 나 네가 아는 정보는 뭐야? 일단 최 김민규가 박정범이라는 사람을 위험 인물로 만든 거야. 그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상인 옆에 들어가서. 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박정범을 살해하라고 네가 박정범을 살해했지. 내가 박정범을 살해했지. 근데 도, 지금 현, 현장에서 무슨 상황이냐면 뭐. 결국에는 그 보좌관, 그러니까 최승철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사람다 죽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다. 되게 1차원이면서도 맞는 거 같으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례어백 자체는 그냥 그거는 주작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 그 생각 아까 전에 어. 그 얘기 아니 근데 왜넌 장갑은 왜 끼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앴어 아 진짜? 어 근데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된 거야 사이렌이 울려져가지고 응. 내가 급하게 처리하고 나느라 오 손에 화장을 입었거든? 근데 이걸 못 보여줬어 아, 아. 그거 빼고 난다 그래서 장갑을 낀 거야 <웃음> <웃음> 잠깐만 내 오른팔을 주었어 그러면 이거를 공개해야겠네 뭘 들어가 있냐면 최승철랑 김민규의 거울이네요 그래 김민규 너 나랑 계약돼 있으면서 왜 박지철을 왔다 갔다 하냐고 어. 그러니까 최승철 아니면 김민규야 이거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호하는 거야 오마 보고서 이게 8월 부터 11월까지 이게 모든 정보들 이제 최승철 시키는 모든 정보들 다 여기 있어 이 박정범 뒷조사한 거다 있네 뒷조사했고 이제 김민규를 박정범을 이제 없애려고 투입을 했고. 너 나랑 계약 돼 있잖아. 근데 너왜 자꾸 박지찬 왔다 갔다 하냐고. 김민규를, 박정범 계약 위반하는 거야? 그러다 보시자고요.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일단 저 보좌관도 진짜 나쁜 친구지만 손버릇들이안좋네 네, 김민규가 네. 진짜 나쁜 네. 게지 진짜 친구 두명 팔아먹은 애야 야쟨지 친구 죽이네야 네, 그냥 돈 준다고 죽인다는 네. 말은 없었잖아요 내 친구 돈이 네? 필요해고 내가 옮긴 거지 내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최승철 김민규 묶어 난 진짜 아니야 나는 결백해 친구 왜 팔았습니까? 나내 친구 판적 없어요 이 뭔가 많이 연일류돼 있고 뭔가 많이 아는 애들 중에 범인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의원님도 사실 다 유착관계된 다 여, 나 사실대로 말해봅시다 음, 난 다적이었어 너네 맞잖아 의원님이 범인이라면 응. 너무 뻔하긴 하지 그렇죠 뻔하고 말고가 아니라 아니, 나는 이미 사리를 네명을 하고 친구 두명 팔아먹고 나는 나. 나는 3구역 개발을 위해서 최승철 보좌관인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개발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해? 근데 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거잖아 있을... 3구역 그걸 막으면 네가 그 3구역을 먹게끔 해주겠다는 무언가가 있었겠지 전 단지 재개발을 위해서 그래. 재개발을 해서 친구까지 팔아놓긴다고 아, 네. 내 친구는 니차듬에 차고 싶었잖아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핏이 너무 많아서 돈이 필요했고 자 지금 모, 모든 자료 다 김민규 하나 집고 있잖아. 봐봐 다 김민규야. 아, 다 김민규야. 봐봐 김민규. 어? 김민규. 너희들 묶여. 묶어보겠습니다. 아, 아, 나, 나 아니야. 검사가 아, 이거 어, 최생철이랑 같이 묶어. 야. 나 진짜 검사 아니라니까.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이게... 비검사. 내가 지금까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그럼 민규부터 먼저 묶어. 나 진짜 아니라니까. 그냥 뭐이 사이 좋게 잠깐만 근데, 둘이 같이 묶여 있어. 차라리 나, 나 혼자 묶일게요. 나 혼자 묶이고 나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나올 거예요. 알았있죠 팔 이거 묶었습니다 그래너 여기 앉아있어 몰래 푸나푸나 탐정님 보고 있어요 야 결론적으로 이게 시장을 누가 죽였냐 지금 사람이 모르는데. 6명이 죽었어요 6명이 요 안에서 살해협박을 한 사람이 있나 근데? 지금 그한 사람이 지금 다 조정하고 있는 거야 살인협박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있을 거 아니야 문준이 기자랑 응. 이사장이 응. 자기들 멋대로 재개발 지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 그치. 이제 기사를 막쓴 거지. 오, 오. 오. 의원님 뒤에서 문, 문 기자랑 내통하셔가지고 뒤통수 치셨네요. 뭐라고요? 문 기자랑 내통을 한게 아니라 문 기자가 이미 너네한테 손을 뗐던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구역 배정과 문 편장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했던 구역 배정이 달라서 시장님을 협박했어요. 맞아. 누가? 문편집장님이. 어. 그래 협박을 했는데 그 와중에 문편집장한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어, 협박을 하는 걸 알았거든. 왜냐면 그때 그때 때마침 권순영 거가 기자들이 터지기 시작했어. 아,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문 기자 나를 옛날에 배 배신하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나의 지지율을 위해서 데리고는 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내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문제가 되나요? 개발구역. 어. 이 디자인이 되게 흡사하던데 그건 대체.. 디자인? 네 어떤 디자인이죠? 재개발. 아, 문기자가 원하는 네. 대로? 어, 내 통을 하려면 은그 친구가 원하는 그게 있으면 그걸 어디,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아, 디더랑. 그건 내 수행비서가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내가 보낸 거지 그건 표현이 큰 의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건 지금. 큰 의미가 되지 않아 네가 네명을 네 죽였다는 라게 의미가 크지 정리를 하자면 은 그냥 의원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최승철 보좌관과 그렇지. 아예 다른 너는, 후보인 윤정환 후보 너는, 협회장, 너는 협회부터 너는 협회 올라가서 다다 다 죽이고 여기서 다 죽여 정리하려고 했던 거 어, 아니야? 어넌 제3구역 먹고 올라가려고 와 반대로 의원님 자기 친구를 죽여서 복수하려고 한 거네 네. 이 일에 관련된 모두를 어, 맞네 그럴 어, 수도 있네 그렇게 야, 추측을 해볼 검사님, 수도 있네 친구를 죽여서 모든 관련된 일들을 다 죽이려고 부른 거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쓰레기는 아. 아닌데 그냥 살인마일 뿐인 그치,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웃긴 게 얘가 여기 있는 것도 웃겨 어, 형님 아. 어때 형 가봐요? 지금 안에 어디까지 상황이 왔어? 누가 제일 유력해 <웃음> 모르겠어 <웃음> 우와 건대호가 미리 수행 비서한테 말하는 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 아니면 해볼까?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은 우리 나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지 어쨌든 우리 다 나쁜 일을 했잖아 그치 여기서 나쁜 일안한 사람 없어 시장님은 보좌관의 성격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성격이 얍삽하고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아니까 얘한테는 차마 못 시키겠고 수행 비서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오더를 내린 거지 뭐야 좀 앉아보시죠 이건 아무리 대화를 풀어봐도 의심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저번에도 민규를 한번1 편에서 묶었다가 막 어떻게 어순선하게야 다른 사람 묶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돼서 민규가 나오면서 민규가 음. 못 죽었어 맞아 근데 지금 계속 똑같은 있어요. 상황이 승철이거든 이번엔 다시 묶자 한번 한번 어.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을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묶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을 한번 게 한번 고 한번 호 한번 님 한번 죽었어왜 죽었어 그분이 바라던 건. 삼 구역을 개발하는 건데 재개발 추진 삼 구역은 어삼 구역까지 개발이 돼버리면 건대우시 건대우대 그 회장님은 시장을 완전 한번더 시장을 한번더할수 있는,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도 조금이나마 시장을 하고 싶어서 막아서 지금 내가 의심받는 건 그거 하나뿐인 거야 근데, 근데 어. 그거를 그걸? 반대했던 박범. 박정범 범, 박, 씨요 박, 박정범. 박정범. 박정범은 죽었죠 박정범은 내 편을 들다가 그쪽에서 아까 죽였다고 네, 얘기를 했죠 죽었지. 그래서, 그래서 박... 저는 제 친구를 소개했죠 제 친구도 죽었어요 음? 너가 친구를 팔아먹은 놈인 지 근데 제 친구는 돈이 필요했고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추천을 했던 거고 그렇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각자가 얻을 게뭐예 제가 얻을 게 뭐라고 생니까 지금 높은 자리겠죠 여기에서 너가 무대 셰이크님이 죽었다니까요 아니지 민규는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함이지 번대호 시장님이 이미 죽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행동형은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면 나도 의미가 없어 네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친구의 복수를 하는 거지만 네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이미 뒤로 너 무언가를 준비를 다 해놨을 거야 아니, 치,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 거기 연관된 나 또한 포함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탐정을왜 부릅니까? 탐정은 제가 불렀어요 저는 사례협박을 바로 그럼 이 친구 정말 불쌍한 거네요 그러니까 와서 죽는 거야 그냥 <웃음> 그리고 <웃음> 권대호 시장이 원했던 건 1구역에 카지노가 있었어요 음. 카지노는 아마 이준님과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니 뭐 대호가 한사업는데다돈 됐지 투자를 다해주시고 그렇지 내가 다 됐지 대, 대호 시장 내가 만들었다니까 혹시, 혹시 검사님은 비리 막은 게 이민석 거 밖에 없나요? 사실 박전범, 이민석 제가 아, 두개다 막았습니다. 아, 어 박정범은 어떻게 일이 흘러갔었죠? 시원하게 아, 좀 빠르게. 아까 제일 깔랑깔랑대던 아, 애 있잖아. 네네. 이찬. 사실은 걔가 박정범을 죽였어요. 음, 이찬이 네. 박정범을 죽였다고? 이민석은 누가 죽였죠? 이민석은 쌩비사들 전지수가 죽였습니다. 아, 전지수 씨가 이민석 씨를 살인까지 했어. 쌩비사는 그냥 시킨 일을 다 하는구나. 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 음. 넌 그걸 알면서 말을 안하고 다 알고 있었네요. 진짜 검사님. 나쁜 검사구나. 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사건을 모두 설계했던 사람은 조장이. 내가 대호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 의원님, 의원님이 상, 상구역 방해만 안 하셨으면 아무도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불평만 되지. 나도 내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난 나쁜 짓을 한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내쫓기만 했으면 상구의 개발도로 다잘 살았을 텐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너네가 날 너무 나라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나? 그거는 의원님이 능력이 없는 거고요. 아니 분명히 증거들이 더 있단 말이야. 저 컴퓨터 뭐지? 서명로서부다 잡혀 들어가는 거야. 지지율 하락. 3구역 화재. 3구역 금융기 수준이 있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웃음> 나 아니라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옆에 붙어서 네. 나를 나락으로 뭐 몰았었어, 그때는. 들어보시죠. 어,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정리할 일이 생겼는데 처리할 사람 구해주시죠. 네, 저만미고 막히시죠. 믿을만 친구가 있습니다. 날짜랑 장소만 알려주시고 앞 아, 장소는 사뭇고여인가? 그럼 뒤처리 깔끔하게 방황사고로 가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또가 저기 한 번만 갔지? 아이,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도와 상인 협회장의 지금 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상인 협회장이 죽었어. 이제 권 회장이 살인을 했다라는, 뭔가 그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수를 모르는 사람이 했네. 뭡니까? 왜 숨기시죠? 어, 제 친구가 왔다. 죽었습니다, 어, 여러분. 잠깐만. 어, 아, 아, 잠깐만. 제 친구가 죽었어? 죽었고 제 친구가 잠깐만 남긴 음성 메시지에 가있야 지금 아, 개발이 되어가고 있지 있는데 여기만 중단이래. 안녕하세요 곤대현 시장님. 시장님의 재개발 소식이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는 한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정말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깨끗하게 제가 볼땐 아닌 거 같은데요. 뭐가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 저는 시장님께서 3구역 재개발을 위해 어떤 더러운 행동을 하신는건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번 재개발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신다면 저는 시장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제가 지켜 보고 있다는지 재개발을 ]지요.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 정처지네요. 음.